자 저번 시간에 저희가 세개 왕국을 찾아냈고 그 중에 하나랑 동맹을 맺었어요. 여기죠. 나머지 두 개도 퀘스트를 완료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악수만 하고 왔죠. 뭐 이유는 아실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한 명만 더 채워지면 새로운 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저것 복원이라던가 기타적인 요소를 좀 신경 써야 될게 많아요. 지금 저희는 두 개밖에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등급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54명이 그 일반 단계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들 다 도망간다는 얘기겠죠. 뭐 이러면 좀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행 작업을 여전히 계속해야 된다는 거 일단 우선적으로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남은 시간 동안 일단 진행을 하면서 그 왕국을 하나 찾아봅시다. 아 일단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쪽으로 가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한 바퀴 돌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연구 완료됐죠? 그 다음에 아직 저희가 확장을 할 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물 소비 줄이겠습니다. 아 이거 세개 연구하면 상당히 나아질 거예요. 분명히요. 자 확인해보고 특이사항 없으면 또 돌아서 가야겠네. 자, 자원들 가득 찼으니까 건설 한번 합시다. 저희가 지금 웨어하우스 2층 다 지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지어줄게요. 그러면 총 얼마나 늘어난는지 한번 볼게요. 193 그러니까 한30몇 정도 늘어난 거죠. 여기는 어떻게 되니? 건설 중이고 음, 200 그래요. 괜찮네. 자, 이거 다 챙겨오고 생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런 거다 먹으면서 이동할게요. 자 그러고 난 후에 나무로만 가득 차면 그거 가지고 마켓에다가 팔으면 돼요. 상당히 나아졌죠? 자 이거 다 팔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벽돌이 좀 모자라요. 벽돌 좀 캡시다. 여기 있는 거한 다섯 개 정도 내려서 좀 가져갈게요. 주변에 건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어 여기 석탄도 있죠? 이거 챙기고 갈게요. 일단 이 주변에 딱히 확인할 만한 건물이 없어 보이죠? 신기하네. 원래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어, 일단 그러려니 합시다. 자 그래서 열심히 가져오고 있니? 가져오겠죠? 자 입시다. 자 스탑 스탑 석탄 챙겨야 돼요 일단 여기서 대기합시다 그리고 금번 시간에 여기 3개의 연구가 완료되면 이거 다 흑자로 돌아설거예요 분명 할거예요자 음. 벽돌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물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어 안되겠어요 이거 이제 적당히 모으고 자 석탄 캔 다음에 물이 있는 곳으로 이제 이동할게요 너무 빠르게 소비가 되고 있죠? 뭐 어쩔 수 없지. 자 물을 찾으러 이동합시다. 저게 왕국이 있어요. 저희가 보지 못한 왕국인 것 같아요. 그쵸? 언론 아, 킹덤이라고 돼있죠자 저쪽으로 빨리 이동할게요. 근데 어느새 또 저장 공간이 가득 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 일단은 제 원재료들을 저 빠른 속도로 저 나무를 바꿔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나무를 바로 이동해서 교환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자, 이동합시다. 저기 앞에 물이 있을 거야. 물이 있을 거고. 저기에서 또 잠시 자리를 잡아서 어, 물하고 음식 소비량을 좀 줄여볼게요. 지금 팬도 있으니까 나중에 팬 소비량도 줄여도 될것 같아요. 이 아이죠? 이 아이 자주 애용하는 중이니까 얘도 사용해도 될것 같아요. 나무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 날라가는 거 아까우니까 일단 이거 다 팔아버릴게요. 자, 철강 그 철을 삽시다. 자 나무 다 팔아버리고 좋죠. 그 다음에 퀘스트 한번 볼게요. 어 얘네들은 그래요. 저희한테 그래도 친근한 편이네요. 그 대신 저희한테 요구한 게 있죠. 이 사람들이 별을 관측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음... 전망대? 전망대 뭐 그런 비슷한 의미의 별을 관측하는 관측소 그런 걸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뭐 재료는 이미 준비가 돼 있죠. 나무야 자동 생산이 되는 거니까 그쵸? 뭐 바로 완료할 수는 있겠지만 늘 이야기하는 거 이거 먼저 처리하고 어, 작업을 진행할게요. 자, 물 먼저 흡수합시다. 자, 또 여기서 장시간 대기를 할게요 여기 있는 거, 연구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 아마, 이렇게 자료, 그, 이렇게 자원들을 모아 놓은 다음에, 한 번에 돌아가면서 완료를 시킬 거예요. 자, 소비량이 거의 다 완료가 돼 가고 있죠. 얼마나 줄어든지 한번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4.2 정도 돼 있죠. 이연관계 보람이 있길 바래야죠. 어디보자. 4.2에서 어떻게 바뀔까. 자 완성이 됐어요. 자 완료가 되었어요. 한번 볼까요? 0.4. 어 많이 줄었네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있는 것까지 완료를 시키면 흑자를 보겠는데요. 그렇죠? 아, 이거는 시도할 만한 것 같아요. 야얘 먼저 또 진행을 해보자. 자 이제 물 연구도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지금 블루 포인트가 이쪽 지역엔 없죠 아마 지역마다 구입할 수 있는 게다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제가 혹시 여기에 빠뜨리고 온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이쪽으로 잠깐 다녀올 거예요 그럴 동안 뭐 이런저런 연구는 진행되어 있을 거예요 일단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될게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사람 받아야 되니까 그 욕망 쪽에 이게 있어요 그 헬스에 관련된 인원 수치 늘려주는 거이두 개를 그 연구를 할 거예요 자 일단 내려가면서 연구를 한번 해볼게요 분명히 제가 빠뜨리고 온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일단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왕국으로 가봅시다 첫 번째 스타트 지역은 워낙 자원들이 많다 보니까 뭐 금방금방 금방 수집해가지고 자원을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얼마 안 남았죠? 자, 지금 3.3 소모하고 있죠. 얼마 얼마나 또 효율이 올라갈지 한번 지켜볼게요. 그래요. 자, 연구 한번 해봅시다.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거 해야겠죠? 야 이것도 합시다 자 지금 3.3에서 또 2.8로 내려갔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플러스가 됐어요 이것도 연구하면 플러스가 되겠죠 자 일단 가서 블루프린트 있는지 확인해봅시다 이제 생각해보니까 없는게 많잖아요 그렇죠 일단 파란색 지역에서는 다 구입을 했기 때문에 저기서 누락시킨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려고 갑니다. 자 일단 이동해봅시다. 자칸티스 거의 다 왔어요. 한번 확인해봅시다. 잉? 제가 다 샀나요? 거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번에 메일라 메일라에서 블루프린트를 다 구입을 안했을 것 같은데 한번 다시 이동해보죠 자 메일라에 도착했나요? 어 그렇죠 응? 여기도 다 구입을 했네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왕국으로 가야지만 청사진을 구입할, 어,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다시 돌아갑시다 어, 헛걸음질 했네요 좀 슬프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자 지금 딱히 할 일이 없어가지고 계속 이동하다가 유적을 발견했어요 이런거 일단 이쪽은 거의 발견이 하나도 안 됐으니까 뭔가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둘러봤는데 딱 나오죠 아 도서관 나왔습니다 자이 도서관 일단은 두 번째 대륙에서 다 찾은 것 같아요 나머지는 세 번째 지역에서 나올 것 같거든요 이게 한번 보면 한 여기 있을 것 같아요 다 일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 자, 그래도 모르니까, 혹시 계속, 그 수색을 해봅시다. 뭔가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다시 북쪽으로 올라온 다음에, 음, 여기서 자리를 잡고 또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3시간 남았죠. 이거 끝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헬스, 건강 수치를 저희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거 완료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라인을 연구할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당 서 명을 커버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다만 얘가 건물 하나당 다섯 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퀘스트를 두번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친밀도 올리는 퀘스트하고 그 다음에 스카이포트 만드는 퀘스트 이두 개를 하면 인구수가 한열명 내지 한 다섯 명이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얘를 두대더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얘를 더지으면그 배위가 유지가 안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까지 다 연구를 마무리 짓는 걸로 할게요 뭐 기다리면 됩니다 지금 자력으로 돌아가요 웬만해선 자력이 돌아가고 이제 석탄만잘 챙기면 되니까요 자 바로 시작합시다 이쪽이죠 여기를 연구할게요. 자, 고지가 얼마 안 남았어요. 2시간 남았죠? 이 2시간이 지나면 저희는 스피릿 필러를몇개더줄 겁니다. 일단 여기서 석탄 확보한 다음에 다시 대도시로 돌아갈게요. 행복하죠? 만약에 이게 연구가 완료되면 저희는 이걸 해야 돼요. 이제 재개발을 해야 되죠. 건물도 옮기는데 자원이 낭비된 건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석탄을 어느정도 확보하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됐네요. 자그러면 이제 그만 가져오시고 자 도시로 이동합시다. 자 도시로 이동할게요. 자 일단 이쪽으로 이동할거고 자 몇명 커버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지금 30명 커버 가능하죠. 오케이 그러면 나중에 재개발한다고 가정하고 이 아이를 하나 더 지을게요. 아, 근데 지금 가용 인력이 없죠? 그건 저기 가야 돼요. 일단 이쪽으로 가야 되고, 집도 몇개 지어줘야 됩니다. 일단 지어놓죠. 자, 여러 개 지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퀘스트 완료할 정도의, 음, 그 거주지는 확보가 됐으니까, 자, 진행할게요. 자 원한 대로 만들어 줄게 호잇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스탑 여기서 그걸 만들어야 겠죠 아, 나무가 나 부족해요 좀 기다립시다 이유는 알것 같아요 지금 저희 인구수가 여기에 두명 투입이 됐기 때문에 뭐 아시겠죠 제 다섯 명이 안 돼서 이거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두개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70명 이상이 커버가 되죠. 그쵸? 그래서 이쪽에다 하나 지어놓고또이 인구수가 확보되면 더지어볼게요자 여기 퀘스트 완료돼갑니다. 그레이 t 자 사람들이 좀 늘어났죠. 근데 달랑 두명이네요 음... 그러면... 어? 또 찾아야 돼? 잠깐만! 아 이거는 좀... 일단이좀 다른데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어, 일단 그렇다 치고 이제 조건이 바뀌었죠. 자 안락함과 그 복원 수치를 관리해야 된다고 돼있죠. 보세요. <웃음>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10개 되면 바로 이 녀석을 만들어야 돼요. 좀만 기다립시다. 설마 이 와중에 떠나진 않겠지. 됐어요. 자 바로 만들게요. 일단은 여기다 만들겠습니다. 아니면 여기다 만들까? 여기다 만들어도 될것 같긴 한데 아 일단 뒤에다 만들게요. 자 이거 빨리 만들어주시고 시간이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어느 미션을 해야 되는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로 가라고 돼있죠 그럼 갑시다. 자 만족했고 아직 16명 남았죠? 근데 가용인력 2명밖에 없죠? 아하 이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다른 왕국 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퀘스트를 완료합시다. 저 석탄이 좀 부족하긴 한데 자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갑시다. 가는 길에 석탄 있기를 대부분 만족하니까 떠나지는 않겠죠. 아닌가? 불안, 불안해요 솔직히. 그래도 이게 대세 분위기를 반영하니까 이거 따라가긴 할거예요 야, 이쪽으로 가는 거 맞니? 우리 모네무로 가야 돼요. 그럼 이렇게 살짝 틀어서 이동을 하고요. 자, 주변에 석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아, 석탄은 이제 슬슬 구입을 할 때가 된거 같아. 이제 음식이나 이런 것도 가득 차기 시작했으니까, 이걸로 조금씩 조금씩 교환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말이죠. 자, 저기 왕국이죠? 어, 이 왕국이 아니에요. 좀 돌아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자, 봅시다. 이거는 방문했을 테고 그쵸? 이쪽에 왕국이 보여야 될 텐데? 자, 중간에 석탄인지 확인해보고 음, 석탄이 없어요. 그런 방법이 있긴 하죠. 지금 저 인벤토리 안에 지금 원석이 상당히 많아요. 저거를 석탄으로 바꾼 것도 방법이에요. 자 보자. 석탄이 진짜 없네요. 자 기울기 체크해볼게요. 지금 왼쪽으로 기울었죠? 음. 아 이거 재배치할 때좀 쉽진 않을 것같은데그 그쵸? 살짝만 이동시켜봅시다. 내 부도 키운다고? 음 여기 를다 하면 7도 기울고 왜? 어음 이해가 안되네요 이해가 안되죠? <웃음> 왜지? 일단 내비둡시다 어차피 이거 옮기는데 비용이 드니까 일단 내비둡시다 그리고 이게 완료가 되면 숙탄은그 사용률을 좀더 줄여야 돼요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이것도 오래 걸리겠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겠죠? 자, 다행히 아직 사람들이 안 떠났어요. 어, 자, 턴 레프트. 자, 이쪽으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되죠. 이쪽으로 가서 퀘스트 하나 완료해줍시다. 그리고 나서 석탄을 구입하면 되죠. 그런 다음에 아래쪽으로 빠져가지고 퀘스트 완료한 다음에 위로 올라올게요. 아니면 여기 퀘스트 다 완료해도 될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사람 커버가 안 되나? 그럴 수도 있겠죠? 흐흠 머리 아프네요. 자 어찌됐건 여기 중심 좀 잡아 봅시다. 일단 이거 이쪽으로 가가지고 퀘스트 진행하고 자네가 원하는 대로 석탄 줄게 어 이렇게 하고 아 지금 사람이 없죠? 일단 대기해야 됩니다 우리 스탑 자 그리고 마켓 가가지고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자원을 팔아서 석탄을 구해볼게요 지금 석탄이 20개 밖에 없죠? 자, 어느 걸 이용하면 될까? 원석 어디 갔니 이거. 자, 이렇게 좀 정리 좀 할게요. 필요 없는 거. 자, 가득 찬거좀 팝시다. 음, 이렇게 할게요. 됐어.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주변에 석탄이 있기를. 이거 석탄이니? 아닌고. 석탄이 없네. 그래. 여기 광맥이 없으니까 얘가 부탁을 했겠지.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 이거하고 한국 지어주면 한 90명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면 이 아이 하나 더 지어야 되고. 뭐, 어떻게든 잘 버티고 있네요. 그쵸? 헌데, 재공사를 하기 전에 이 게임이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생각에말이죠 자, 몇 명? 81명 다 찾죠? 오케이. 스카이포트. 어, 어, 잠깐만. 지금 다섯 명 여유잖아. 그러면, 더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더 받아서 집을 좀더 지어놓을게요. 사람 있을 때 미리 작업을 진행해야 돼. 자 이렇게 여기도 적용받지? 아닌가? 기다리고 아, 나무나 배려 갑시다. 어디 갔지? 주변에 나무가 있을 거예요. 와 나무도 없어. 너무 안 가냐 이거? 아 영양 못 받는구나. 얘네 이동합시다 이쪽으로. 이동시켜줘야돼 행복해져야지 자 이렇게 하고 너도 마찬가지야 여기 적용되죠 아 이렇게 할게요 헉! 불만족스러운 사람이 20명이나 되죠 일단 난... 그래 자 생각보다 사람들이 적게 왔기 때문에 좀 걱정이긴 한데 오케이 오케이 자 날마다 6개의 광석을 준다고 하죠 그러면 지금 날마다 12개 받는다는 얘기겠고 이게 준비가 되면 바로 어 얘를 만들겠습니다. 스피릿 힐러 어? 잠깐만 왜? 갑자기 왜 줄어들었지? 이해가 안되지만 자 여기서 어...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이동합시다. 이동해야 돼요. 우리 석탄 찾으러 가야 돼요. 일단은 어 퀘스트를 껴야 되니까 여기 부러진 다리 아 폐어 다리 여기로 이동을 할게요 가는 길 맞는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어 맞네요 자, 좀만 틀면 되고 여기 있는 나무 좀 빨리 캐면 되고 다행히 석탄도 있고 완벽하네요 여기서 정비를 합시다 자, 사람들 더 구할까 말까 고민이긴 한데 그냥 성에 있는 사람들로 다 충당을 할게요. 왜? 걔네들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아,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걔네들로 작업을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자, 다섯 명 빼고 일단 이쪽 작업을 시킬게요. 어, 잠깐만. 하나 더 지을게요. 자, 이렇게 하나 더 지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나무 좀 빠르게 뺄게요. 자 모두 다 만족을 했죠? 자 이러면 커버 가능합니다 다행이죠 자 일단 이거 빼고 이거 먼저 하자 자 여기 있는 석탄좀 캐주시고요 균형 체크합시다 여전히 레프트네 일단 다리 수리를 하러 가면 90명 정도 되겠죠? 그쵸? 18명 더 생기기 전까지만 받으면 될것 같아요. 물이 약간 문제인데 지금 사람이 부족해서 약간 애매하고 일단 사람을 받아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거다 챙기면 이동할게요. 잠깐만 여기 방문한 적이 없대요. 신기하네. 일단 저기도 등 들고 바로 이동합시다. 나중에 인구 수가 적어지면 예전에도 늘 이야기 했지만 그 경납고 쪽 수집량 증가를 찍긴 찍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이거 재배치 때문에 어 이걸 먼저 연구하긴 한데 이제 나중에 한 두세 명 가지고 커버를 해야 된다면 저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돌아서 뒤로 갑시다. 일단 여기 어디 갔지? 거주 공간 여기 들렸다가 할게요. 아 여기도 해야 되는구나 그럼 한 100명 넘겠네 <웃음> 그쵸 이러면 머리 아프죠 자 갑시다 여긴가? 아 돌아서 가야죠 자턴턴턴 턴, 턴. 다리고 치러 갑시다 자 거의 다 왔어요 좀만 기다립시다 자 물이 점점 부족해지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사람 배치해야겠죠 근데 문제는 무게 때문에 무게가 문제예요 무게 무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 증량 다 늘렸잖아 음 쉽지 않죠 자 원한대로 해 주십시다 일단 수리를 한것 같아요 자 돌아갈게요 그럼 이쪽으로 돌아가겠죠 다시 돌아갑시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게요 자 목적지에 거의 다 왔어요 그 전에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이 도시 전체가 어두워서 만약에 그런 거라면, 이거를 좀 중간중간에 설치해주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말이죠. 한번 테스트는 해봅시다. 어차피, 그, 위치 조절하면 되니까. 자, 여기도. 음. 이런 식으로 한번 지어봅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아 이제 석영이, 없, 석영이 없으니까 석영이 없또 다시 석영을 수집해야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아 무게도 많이 나갑니다. 일단 퀘스트 먼저 완료할게요. 올워 r 기다릴게요. 지금 건설 중이느라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좀 기다릴게요. 자 원하는 대로 된지 한번 볼까요? 제가 예상하는 게 맞다면 이 빛이라는 게 전체 도로를 다 비춰줘야 돼요. 저 퍼센테이지 올라가는 거 보니까 맞아요. 전 면적을 빛으로 이렇게 비춰줘야 되는 것 같아. 머리 아프죠? 그러면 이거 재공사할때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될것 같아요. 다 일하고 있니? 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진행합시다. 어? 아직도 짓고 있나봐요. 좀 기다릴게요. 아 그래 그래. 이거 캐느라 그랬지 미안하다. 자 건설 먼저 합시다. 석영 좀 많이 생겼으니까 음 금방 할거예요 뭔데 또 자원들이 이렇게 많아졌지? 나무? 아, 그건 아닌 것 같고. 자온도실를 한번 밝혀봅시다. 31%, 34%, 41%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 확인이 필요해요. 50%? 그럼 좋아할 사람 있어야 되는데 66%가 돼야지만 애들이 행복해진다고 하니까 또 한번 해보죠. 그 의미라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64% 다 지었니? 그건 아니잖아. 그래요 자 61% 만족하니까 다 만족을 했죠?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을 받아볼게요 자 관측소 만들어줄게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제 진짜 고지가 얼마 안 남았죠? 그나마 다행인 건 그 이동할 때 자원 공짜로 해주는 것도 거의 다 완성이 돼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급하게 해야 될 거. 석탄 어디 갔어 석탄. 얘도 중요하긴 한데 석탄이 더 중요한 것 같아. 그 우리 리프트 중량 올려야 되잖아요. 그 팬을 많이 사용할 텐데 일단 소비량을 줄여야 돼요. 더 줄여야 됩니다 더. 자, 좀 많이 힘내봅시다. 지금 그래도 가용 인력이 적어서 많이 힘든데 어떻게든 되겠죠? 그걸동안 석영... 아, 많이... 많이 가져왔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카이포트까지 만들면 돼요. 어? 이건 또 뭐야? 잠깐만. 아... 자, 그래요. 한번 볼까요? 예, 전 지역을 방문해가지고 <웃음> 선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선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갑시다. 자 각각의 목적지로 이동해가지고 뭔가 이, 이것저것 공유해야 될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빠르게 이동합시다. 자 이게 완성이 됐죠? 바로 이거 합시다. 리프트 쪽에 이거. 중요해요. 사람을 갈아놓고 싶은데, 지금 그럴 여력이 없죠. 많이 슬퍼요. 자, 여기서 말을 걸어야겠죠? 자, 갑시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여기로 가야 되죠? 자, 두 번째 도시에 도착했죠? 이것도 퀘스트를 진행합시다. 고개 숙이세요. 됐고 자 나머지 지역으로 이동할게요 여기죠 자 마지막 구역까지 도착했어요 자 고개를 숙이시고요 어? 스카이포트? 왜지? 아, 일단 지어줍시다 여기는 또 퀘스트가 달랐었네요 <웃음> 그리고 아마 그 퀘스트도 뜰거예요자 일단 기다려보고 아 이거 떴네요. 자 고개 숙이시고요. 됐어. 그럼 퀘스트가 완료됐니? 허 사람들 다찾죠 그럼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석탄을 더 만듭시다. 석탄 만드는 건물을 여기다 더 지을게요. 저 6명이니까 2명 여유가 남는 거 커버 가능할 거예요. 자 대기하고 이것까지 완료하고 그 다음에 집을 좀 지어줄게요 여기 있죠? 여기다 집을 지으면 되겠죠 자한 6개 정도 지어놓고 만약에 90명이 넘어간다 그러면 또허스피탈 아니 그 뭐라, 뭐라고 해야 되죠? 자, 얘네도 완료했고. 그래, 알고 있어. 자, 돌아갑시다. 빨리 돌아가야 돼. 퀘스트 완료해야 돼요. 자, 다시 돌려서 이렇게 가고. 저 90명 넘었죠? 보자. 안 도망가, 안 도망갈 것 같아요. 그쵸? 두개 만, 만족하니까. 그러면 병원 짓는 건좀 이따 생각을 할게요. 일단 그렇게 하고 계속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서 물을 좀만 더 만듭시다 자 물을 좀만 더 만들게요 아 이거 말고 자컨덴서 하나 더 짓고 자얘 마이너스니? 마이너스는 아니네요 플러스로 만들긴 해야죠 그러면 이거 지금 연구중이니? 아 맞다 이거 이제 공짜로 옮길 수 있잖아요 자좀 바꿔봅시다 이 아이 위치 바꾸고요 여기로 바꿀게요 일단 그리고 얘를 살짝 오른쪽으로 옮길게요 음아 이거 범위 50% 올릴 수 있긴 한데 그쵸 여기다 지워도 되는구나 자 이렇게 짚고 이쪽에다가, 농장 하나 짓고, 됐어. 그냥 플러스가 될 거예요. 아, 그래도 0.5네. 0.5가 더, 하나 더 지어야 되나? 그 무게가 못, 못 버틸 텐데. 방법이 있죠. 지금 몇명 남나요? 다섯 명 남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자, 집을 좀더 짓고. 여기서도 행복을 전달받을 수 있을까? 왜 붙여서 지으면 되겠지? 어, 왜 붙여서 지을 수가 없지? 아,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어 놓고. 자, 여기다가 지으면 별 문제 없죠. 그래. 지금 나무가 모자르죠? 아니구나. 하나만 더줄게요자 이렇게 놓고 야 3층 아니잖아? 아 리프트 그래요. 그러면 이제 때가 왔죠. 제가 다섯 명이 남으니까 이거 사용하면 된다. 어? 잠깐만 내가 연구 안 했나? 아이고 이거 연구 안 했죠? 이거 연구해야 돼요. 일단 기다려 볼게요. 나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니? 아니구나. 제 생각에는 석탄 소비만 줄이는게 연구가 끝나면 모든게 다 플러스가 될거예요 얘는 플러스가 안됐네. 유감이네요. 그쵸? 자 이번에 몇명이 올지 한번 판단해봅시다. 자 퀘스트 완료하러 왔어요. 스카이포트 또 10개? 어 그러면 자원가족 구입하면 되죠. 자, 여기서 가장 남아도는 게 뭐가 있을까? 자, 원리스트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것도 쌓여있죠? 음... 일단 나무로 좀 정리를 할게요. 나무를좀 정리를 합시다. 아이 정도면 되겠죠? 되나? 좀 볼게요. 자, 나무네들 이거 다 빨리 캐주시고 그냥 빠르게. 됐어. 그러고 나서 스카이포트를 만듭시다. 아 남은 먼저 캐게요그 다음에 합시다. 아니야 지금 두명 빼면 돼. 자 그리고 스탑. 자 멈추시고 여기서 스카이포트까지 됐어요. 체포트는 이제 끝났죠? 끝났고 이것까지 연구가 완료되면 이제 진짜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게 없고 차근차근 균형 맞추면서 그 재료가 안 들어가는 것들만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요 균형을 겨우 잡았어 자 쭉쭉 올라가죠 얼마나 사람들이 올지는 좀 봐야 돼요 오케이 어이구 100명이다 자채터2 이렇게 해서 마무리됐어요어그그 그, 그, 그건 알고있어 자 100명이 됐으면 또 원하는게 있을텐데 그죠자 빠르게 작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스탑 자 여기서 집을 좀 지어줘야 돼요 리프트가 없다 음, 어쩌면 좋을까? 이제 뭘 원하는지 한번 볼게요. 와, 앵그리까지 빠졌어. 머리가 아프죠? 자, 이럴 때. 이거를, 연구를 계속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럼 임시적으로 얘를 하나 더 만듭시다. 지금 방법이 없어요. 자, 근데 지금, 질, 마땅히 질만한 데가 없어요. 균형이 안 맞아. 여기밖에 없네요. 그쵸? 일단 여기다 짓고 일단은 여기다 짓는 거예요. 여기다 짓고 그 다음에 집을 만들게요. 자, 집을 바로 짓겠습니다. 한이 정도만 지으면 돼요. 그래... 뭐가 문제일까? 자. 너 어디니? 이 아이죠?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진짜 영향을 못 받는 건지? 어 그러네요. 이 아이도 여기로 옮겨줄게요. 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러면 한번 보죠. 뒤로 쏠렸구나. 뒤로 쏠렸어요. 때가 왔죠. <웃음> 때가 왔어요. 자이 아이 하나 옮겨주고 이쪽으로. 일단 임시적이에요 이거. 얘들 다 옮깁시다. 때가 왔어. 다시 온 상태로 돌아왔죠? 이거 좀 앞으로 당길게요자 이렇게 하고 너는 좀 뒤로 가자. 네, 너는 좀 앞으로 오고 헤헤 뒤로 빠져야겠구나. 자 너가 일단 이쪽에 오자.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가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옮기고. 옮기고. 자, 행복도 만족하나? 아홉 명. 뭐가 문제일까? 어, 잠깐만요. 또 봐야 돼요, 이런 거. 왜 만족을 못 하는가? 아, 그래. 헬스가 문제겠구나. 헬스가 문제겠죠. 지금 90명이 넘었으니까. 자,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을 할게요. 좀 머리가 아파졌죠. 재배치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한동안 날짜를 잡아 가지고 진행을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장시간 동안 봐주시나 감사하고요. 다음에 봬요.